현재 보시다시피 2023년 아파트 거래 동향인데요. 실질적으로 앱업 거래가 많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2023년 현재 2022년보다 거래가 일부 더 되었는 것 같고 하지만 예전 거래된 금액으로 비교하면 대부분 소액의 아파트들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고 신축 아파트들 위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금매물 위주로 많이 거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을 할수 있는 여지는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시그널은 일시적인 양도세 완화가 그 마지막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영상을 많이 만들어놓지 않다 보니까 예약 설정을 해놓지 않았고 실제 전화 오시는 분들, 대구 아파트 가격 바닥이 언제쯤 바닥을 찍을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현재 바닥이 아니라면 어떤 시그널이 나와야 바닥입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뭐 시그널보다는 현재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기미는 상당히 많은 것이 현재 보시다시피 이런 아파트들이 대부분 입주가 완료돼야 그 바닥이 바닥이 아닐까 소위 말해서 분양 예정이나 입주 예정인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입주 예정인 아파트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존에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결국은 기존 주택이나 아파트를 팔고 분양을 받았는 아파트로 이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기존 구축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일시적으로 많은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현재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급매물들이 보이지 않는다. 다 어디 갔을까요?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구축 아파트 경매매물들이 미친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소위 말해서 수성구의 대장아파트라고 얘기하는 두산이브까지도 경매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아파트들 경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계속해서 신권이 나오고 유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현재 우리는 기본적인 어플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네이버 부동산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는 것처럼 보이고 정부에서는 또한번 일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뉴스들 마찬가지 많은 매체에서 아파트 가격이 움직이고 있다. 너도 나도. 유튜브 구독자 모여오는 것 마냥 마찬가지 신문기사를 읽게끔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게끔 계속해서 그런 썸네일과 제목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또 궁디를 들썩이고 정신이 혼미하답니다. 머리가 아파 죽, 죽겠대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갈팡질팡하죠. 파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방송은 하지만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험과 흘러가는 동향 그리고 모든 사이트를 뒤져서 현실적인 내용들을 얘기해 드리고는 있지만 영상을 보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머리가 아프고 지금이라도 아파트를 사야 되나 지금이라도 아파트를 팔아야 되나 기다리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까 아니면 더욱더 하락할까 결론은 기다리면 계속해서 하락은 합니다. 단지 금매물들이 2023년 그리고 2 4년 초에 대부분 금매물들이 좀 쏟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바닥이 아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락할 수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건자에 좀 지방을 좀 다녀오고 여기저기 알아볼 걸좀 많이 알아봤는데 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뭐 굳이 영상에서 얘기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셔라. 급매물들이 대부분 어디갔지라고 찾는 분들은 경매 사이트를 뒤져보면 엄청난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고 신근도 마찬가지, 유찰되는 건수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이트를 뒤져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생각은 자유니까 알아서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갭 투자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 분들, 아파트 투자를 했는 분들, 몇 천만원으로 갭 투자를 했는 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아파트들 중에서는 신축 아파트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결국은 손을 들게 되면 또한번 하락의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 그리고 뭐 댓글을 제가 최근에 보니까 현재 뭐 대한민국 땅뜨거리는 좋고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 그래서 아파트를 구입해야 된다 이 터무니없는 댓글을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놔두기는 놔두겠는데 그럴 것 같으면 본인이 구입을 하면 됩니다 뭐 굳이 선동하는 형태로 해서 댓글을 쓰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소신 있는 발언이면 이해는 하겠지만은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겠다는 내용의 발언들은 본 유튜브에서 먹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뭐 정부에서 계속해서 아파트 거래,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실제 국간도 비어있고 세수도 없는 상황에서 더욱더 많은 정책들을 내놓겠죠. 예전에 마지막 정책은 양도소득세 일시적인 완화였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주택이나 아파트를 한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부 팔 것이라는 예상으로 예전에도 양도세 일시적인 완화까지 그때가 정부에서 마지막 히든카드로 내놓은 세제 완화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뭐 여유가 있고 돈이 많은 분들은 이런 정책을 내놓든 안 내놓든 간에 그냥 그대로 꾹 지고 가죠. 뭐 아파트가 되었던 상가주택이 되었던 빌딩이 되었던 급하게 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뭐 규제 완화에 대해서 실제 뭐 양도소득세 완화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굳이 기존 상가나 다가구주택 아니면 빌딩을 팔 이유도 없을 뿐더러 또 가격이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팔 필요가 없죠. 가격이 내릴 때는 구입을 하고 가격이 상승할 때 매매를 하고 미분양 아파트 할인 판매를 했을 때 다시 아파트 구입을 해서 투자를 하고 마찬가지 또한번 이와 같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다시 한번 매매를 하는 게 기본적인 이론의 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니까 평생 아파트 구입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경매수를 하고 마찬가지 아파트 구입을 해서 투자를 했는 분들 계속해서 추경매수를 하다가 이렇게 물리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정부 규제 완화로 일시적으로 매매가 되는가 하다가 계속해서 지금 거래가 다시 올수도비 된 상태입니다. 거래가 되지 않는 이유는 급매물 아파트들 일부 우리는 또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급매물 아파트들이 나왔고 일부 거래가 되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급매물 아파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매물 아파트가 아닌 이상 구입을 하지 않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상황이며 대부분 건매물 아파트만 구입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상권이 없는 아파트들, 세대수가 500세대든 1000세대든 상권이 없는 아파트들, 외곽지의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거래가 되지 않고 오래된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경매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 대부분 상권이 없는 아파트들, 소위 말해서 서구, 북구, 외곽에 있는 일부 빌라 아파트들은 경매로 쏟아져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가장 저렴한 아파트, 로얄청의 아파트, 그리고 상권이 아주 좋은 아파트를 구입해야 된다. 물론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오늘의 팩트였습니다.